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모아비 더 마스터 순정 2열 컵홀더 장착입니다 페이스리프트되어 출시된 프레임바디 SEV 기아 모아비 더 마스터입니다 뒷좌석 공간이 넓은 건 좋은데요 다만 뒷좌석 동승자가 음료를 들고 탈때 복원할 곳이 없는 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준비한 제품의 모습입니다. 201 모하비가 출시되면서 6인승 전 옵션에 2열 컵홀더가 생겼는데요, 부품 가격은 좀 나가는 편입니다. 하단에 위치한 파워 아울렛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기어봉을 탈고 거 플로우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. 기존 트림을 탈거 한후 신품을 장착하고요. 문의의 욕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음료를 보관할 공간이 생겨 편의성이 많이 올라갔네요 대략적인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톨 사이즈 그리고 벤티 정도는 무난하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네요 충전 단자에 전원도 잘 들어오고요 광각으로 확인한 2열 공간의 모습입니다 실내 연막 살균을 마친 후 차량을 출고합니다. 이상 모아비 더 마스터 2열 커폴더 장착이었습니다.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